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시업이나 턱걸이를 하실 때 이제 어깨에 뚜둑 소리 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업이나 턱걸이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회전근계 여기가 부드럽게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깨를 돌리셨을 때 목을 이렇게 틀었을 때 뭔가 결리는 부위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려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깨를 움직이실 때 이렇게 뚜둑 소리가 난다는 거는 대부분 회장근개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니까 러 어깨 관절 자체보다는 회장근개만 풀어줘도 해결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근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마른 분들은 라운드숄더가돼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라운드숄더가 됐다는 거는 뒤에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기 회장관계가 뭉쳐있으면 은 특히 이렇게 말려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풀어주셔야 돼요. 특히 이 전거근도 좀 이렇게 전거근이 뭉쳐있으면 은 앞으로 이렇게 말려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날개뼈가 약간 이렇게 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가 어깨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위로 약간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거근이나 이런 데를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자 일단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 폼롤러 그리고 이제 요가 매트입니다. 이것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언제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회전근계를 풀어주고 상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뭔가 운동할 때 똑소리가 난다. 그러면은 일단 어디가 문제인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못 찾잖아요. 두 가지 범주로 푸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오른쪽에 소리가 난다.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쭉쭉 밀어주시는 거죠. 체중을 여기 폼롤러에 쭉 이렇게 실어준 게려요요 이거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엄청 아프실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이 어깨 뒤쪽에 여기가 이제 회전근개거든요 네이 회전근개의 그런 근육들이 잘 풀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회전근개 이 어깨를 돌릴 때 보시면은 여기 잡아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. 근데, 늘어나고 뭔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될 근육들이 이렇게 뭉쳐서 있으면은 운동이 잘안 되고 어깨가 두드둑 결린다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. 대상도. 네. 여기만 풀어주셔도 엄청 해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두 번째로는 여기 전거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. 정거근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갈래 이렇게 빗살무늬로 된게 바로 정거근이거든요 이 정거근 쪽을 풀어주시는 건데 정거근을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은 풀리거든요 이게 딱 겨드랑이 밑에 쪽에 걸리는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거근이 문제일 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점검근이 잘못되었을 때이 사각근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각근이 내가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 자 고개를 이쪽으로보겠니다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위 이 부위가 이제 올라왔을 때두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각근 또 조금 풀어주면 좋은데요 정거근을 먼저 푸시면 은 사각근이 풀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근을 스트레칭 했을 때 푸시업 같은 경우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거근을 잘 풀어 주시면 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어깨에 뚝 소리 나시는 분들 회전근계 이런 데나 정거근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, 이렇게 푸시업이나푸시업이나 푸시업이나 턱걸이를 할 때, 이렇게 어깨가 회전이 되잖아요. 근데,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위 중에 하나가 멈춰 있으면은, 뭔가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,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, 이 문제들을 이제, 처음에는, 이렇게 푸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, 그뚝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, 그냥, 막 셀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. 똑 소리가 난다는 거는 관절 쪽에 뭔가 이렇게 갈린다는 소리거든요. 그 갈린 상태로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되시면은 이제는 회전근개뭐 이런 스트레칭 이런 게다 필요 없고 진짜 관절이 사가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사가버리면은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지장이 있으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뭔가 똑 소리가 난다면은 제가 알려준 경무의 수를 꼭 풀어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. 네, 이상 멸시 탈출 연구소의 이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